얘들아, 안녕. <웃음> 어, 오늘도 또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할머니 얘기야. 할머니 어렸을 때 얘기인데, 어,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어, 이제 휴전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정부, 어, 대한민국 정부 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우리 어, 환도라고 그러죠 환도 어, 그래 정부 환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돌아왔지 그런데 어, 와서 번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 그때 다 불탔었으니까 어. 당신네도 탔다고 그랬잖아 그럼 근데 이제 왜 탔냐면은 그 구입할 때 그럼 구입할 그러니까 인천상륙자 인천 인천상륙자 전으로 인천에서 상륙해 가지고 이제 서울로 진격해 오면서 유엔군이 이제 포를 막쏜 거지. 근데 그때 우리 동네나 당신 동네가 알고 보니까 이웃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을지로 사가 그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폭격을 받아, 받아서 이제 집이 다 불타고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불탄 자리에다가 큰 천막을 졌다는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리고 언제까지 그 천막에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셨어. 그게 이제 오장동, 어. 그리고 그 오장동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살, 살아야 될 집에 안방이 넓은 안방, 어. 그리고... 그, 안방 말고 방두 개가 더, 아니, 방이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다섯 개, 그러니까, 어 다섯 개 방을 지었는데, 그 중에 방두 개는 세를 줬던 거야. 아. 음. 그런데, 어, 아 그, 그, 집을 짓고도 마당이 넓었어. 음.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마당에다가, 닭을 기른거야 닭장을 넣고 아, 닭? 어, 근데 음. 그 암탉이 알을 낳고 냈어 근데 그 놈의 그 암탉이 말이야 닭장 안에 그 보금자리에다가 알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 <웃음>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달걀을 가져오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닭이 암탉이 거기다 알을 낳지 않은거야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어. 왜냐면 음. 암탉이 알을 날때그 소리가 있잖아. 꼬꼬꼬꼬꼬꼬꼬꼬꼬그러지 꾸꾸 꼬꾸꼬꾸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고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는꼬꼬꼬꼬꼬꼬꼬있꼬꼬꼬꼬꼬데꼬꼬그꼬꼬꼬꼬꼬꼬꼬때꼬꼬꼬꼬꼬꼬 이제 꼬꼬꼬꼬꼬꼬꼬꼬꼬 참새를 잡는다고 음. 이렇게 바구니 소, 소쿠리를 넣고 아. <웃음> 소쿠리 소쿠리 어, 소쿠리를 이렇게 응. 놓고 이제 버팀기에 어, 나무 막대기를 넣고 끈을 저쪽에서 그래서 저방 저 어. 안에서 어. 이렇게 잡고 있고 소쿠리 밑에다가 당신들 그거 했구나 그런 소쿠리 밑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어. 놔 이제 바로 그 시절인데 이제 그렇게 소쿠리에다가 어 참새를 잡는다고 이제 이럴 때 나도 옆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웃음> 아니 그때 이제 참새들이 안 날아왔어 음. 날아와야 되는 늘날라오던그 마당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저쪽에 있는 동생들이 쥐! 어 누나 쥐! 이러는 거야 쥐? 쥐! 이렇게 음. 봤더니 쥐가 저쪽에서 막뛰막 넘쳐 막, <웃음> 오는 거야 음. 큰 쥐가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그게 막 나를 향해서 오는 거야. 나는 그 대문간 앞에 서 있었거든. 응. 그래서 그 쥐를 보고, 쥐가, 이제, 나, 나를 지나가야 해야 되잖아. 응. 그걸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그래서 꽁충 뛰었다고. 뛰었어? 뛰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 응, 응. 오기까지 왔으니까. 뛰고 내렸잖아. 응. 내리는 순간 내가 그걸 밟은 거야. 귀를! 어우 난 그때 그 감, 그감 촉, 뭐랄까,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웃음> 물, 아이고. 물큰하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뭘 신고 있었는지 알아? 나무, 그걸 이제 일본말로는 게다라고 했어. 아, 나무로 된 신발. 응. 나악신 같은 거, 그릇이냐. 그, 그, 그걸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죽었겠지. 죽었어요. 음. 큰쥐야. 아유. 엄청 큰쥐니까 동생들이 어찌 다그랬던 건데 그때 쥐가 참 많았어. 많았지 어. 옛날에. 근데 그 쥐가 왜 그렇게 어, 도망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딴에는 이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였어. 그런데 아. 아. 내가 놀래가지고 뛰었는데 떨어지자 딱 밟은 거. 그 시절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내가 밟은 쥐. 그런 일. 근데 그 얘기. 어. 그런 얘기들이니까 나도... 뭐가 있어? 그... 뭐가 있어? 대학교 다닐 때인데 어. 그런 일이 있었어. 쥐와 얽힌 얘기. 어. <웃음> 그거는 담아야겠는데. 나도 모르지. 나도 아, 아직...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어, 그래? 어. 어. 오. 자 그럼 얘들아, 오늘은, 어, 이 밟은 얘기를 했다. 응. 어. 그럼 다음번에는, 어. 할아버지가, 어. 할아버지의, 와, 쥐와의 <웃음> <귀와에 웃음> 얽힌 얘기를, 어, 그래. 해야겠다. 어. 그래. <웃음> 그래. 어. 그래. 잘 있어. 자, 자.